안녕하세요. 윤수요가 미니입니다. 골반부터 어깨까지 전신을 다풀수 있는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다리를 뒤로 보내주시고요. 왼다리 몸 가까이 당겨오셔서 먼저 오른쪽 고관절 조여지는 거 느껴지시죠? 여기를 잘 느끼면서 오른쪽으로 조금씩만 까다까다 흔들어 볼 거예요. 세워져 있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까딱까딱 움직여 주시면 조금만 가도 골반 고관절 속 자극이 강렬히 느껴지실 겁니다. 그 자극을 느끼면서 계속 흔들어 주세요. 그리고 조여지고 있는 오른쪽 고관절의 힘을 풀고 또 늘어나고 있는 왼쪽 옆구리 고관절도 느끼면서 까딱까딱 흔들어 줍니다. 이 까딱까딱이 익숙해질 때쯤 그래서 늘어나는 것 또한 조여지는 것 또한 좀 편안해졌을 때쯤에 이제는 왼손을 들어 올렸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끝 하늘까지 다시 내려옵니다. 팔 동작 하나만으로도 자극이 보다 커졌을 거예요. 최대한 부드럽게 한들 한들 가볍게 손끝과 함께 상체 움직이면서 오른쪽 짚고 있던 손 바닥 쪽으로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. 점차점차 점차 내 몸을 살살 달래면서 왼쪽 손끝부터 고관절 무릎까지 늘어나는 느낌 반대쪽 고관절 조여지면서도힘 풀어주면서 가볍게 동작해줍니다. 멈춰주시고 반대쪽 해보도록 할게요. 왼 다리 뒤로 넘겨주시고 오른 다리 몸 가까이 당겨와서 골반에서 벌어진 각도 맞춰주세요. 자, 이제 왼쪽 골반 쪽에 손을 얹어주시고 왼쪽으로 까딱까딱 까딱 흔들어봅니다. 골반이 많이 굳어있는 분들은 이 동작만으로도 자극 강렬하시죠? 이것만으로도 골반이 많이 풀어질 거예요. 간단한 동작 골반 고관절 조임을 느끼면서 힘풀고 돌아오시고 아프다고 구부정해지지 않아요. 상체 세운 그대로 까딱까딱 흔들어서 고관절 저 안에 수축하고 조여지는 자극 속에서 힘을 풀어봅니다. 늘어나는 오른쪽 옆구리 고관절도 느끼면서 힘을 풀어주세요. 풀고 또 풀어서 이 순간 골반 고관절 속이 텅텅 비워질 때까지 힘을 풀어보세요. 익숙해지셨다면 이번에 오른손 멀리 내쉬면서 하늘까지 쭉 같이 올려보시고 이렇게 팔을 천장 하늘 쪽으로 쭉쭉 보내주면서 수축해지는 골반 고관절에 더 강렬한 자극도 느껴보시고 늘어나는 오른쪽 겨드랑이로부터 갈비뼈 마디마디마디 마디 마디 늘어나는 거 느끼고 힘풀고 돌아오시고 옆구리도 쫙 늘어나는 거 느끼고 힘풀고 그래서 고관절 허벅지 옆줄기까지 늘어나는 걸 느껴보시고 이 동작이 익숙해지고 있으시다면 왼손 또한 골반 짚었던 손 바닥을 짚어서 쭉 손끝 천장까지 보내시고 올라옵니다. 하나 어깨 힘풀고 골반 힘풀고 내려왔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끝 하늘까지 쭉 멀리 멀리 보내보세요. 어느정도 풀어진 것 같아요 하신다면 내려와서 당겨와서 앞에서 반가보자 자세로 앉아주세요. 양손 무릎 내려놓고요. 편안한 숨결 따라 늘어났던 허리, 엉덩이, 골반, 고관절, 저 속이 텅텅 비워져서 다리 발끝까지 가벼워지는 느낌. 늘어나고 자극받았던 어깨, 견갑골, 어깨로부터 손끝, 머리끝, 전신이 텅텅 비워져 풀어져 갑니다.